요시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스즈키와 머플러일 것입니다. 스즈키와 요시무라의 관계는 자동차에 빗대어 보면 메르세데스와 AMG와 같은 관계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회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별도의 회사로 존재했었습니다. 물론 요시무라는 스즈키에 속한 회사가 아닌 별도의 회사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즈키뿐만 아니라 메이커 불문 다양한 모델에 사용되는 튜닝 부품들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지요 요시무라에서 만든 바이크들 제목 낚시가 아닙니다 요시무라와 스즈키는 오랜 기간 함께 해왔습니다 굵직한 중요한 프로젝트는 항상 함께 하는 사이였고 그래 왔기 때문인지 다른 튜닝 메이커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바로 요시무라 컴플리트 바이크입니다 컴플리트 바이크란 완성형 양산 차량을 가져와 자체 시설에서 프레임에서부터 새롭게 만들어낸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보면 튜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순정 부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부품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바이크를 만들어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대를 포함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순정 부품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삼발이, 스윙암 등은 전용 제품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엔진의 주요 부분은 요시무라 자체 생산 품으로 교체 개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엔진은 스즈키가 아닌 요시무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요시무라 컴플릿 바이크의 시초는 본네빌 소금사막을 달린 최고속도 도전자 토네이도의 원형입니다.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관련 정보도 거의 없는 상태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카타나 1135R 2001년 쓰즈키 80주년 기념으로 생산을 중단하였던 카타나 1100을 1100여대 한정 생산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정말 쓰즈키는 상징적인 것을 좋아하는 꼰대의 표본 같습니다. 2001년 스즈키 80주년 기념으로 생산을 중단하였던 카타나를 1,100여대 한정생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을 기반으로 요시무라에서 엔지니어를 갈아 만든 공밀레로 탄생한 것이 1,135R 모델입니다. 뼈를 깎는 듯한 엄청난 경량화 작업과 순정 대비 60마력에 가깝게 출력을 끌어올린 결과, 지금 출시되는 슈퍼바이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출력이지만 당시 출시하였던 알천과 비슷한 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1074cc 공랭식 엔진을 1135cc로 확대하였으며, 엄청난 경량화 덕분에 당시 출시했던 알천을 위협할 정도의 차량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일반적인 판매가 아닌 응모를 통해서만 판매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모터사이클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바코온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바이크들은 판매 즉시 컬렉터 손으로 넘어가 일반인들은 보기 어려운 바이크가 되었습니다. 다섯 대 생산, 대당 3,600만원에 호가하는 가격에 판매되었지만 이후 프리미엄이 엄청 붙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운행하고 있는 영상은 몇개 없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창고에서 고위 모셔져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부족한 내용으로 아쉬운 대로 모 레이싱 팀에서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차대를 바탕으로 05년식 알1 엔진으로 베이스로 제작된 GSX-1000R 카타나를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웃노 <레이싱> 카타나가頑張るとき에やってきました. こちらの刀はですね今このテントを大きく見るとねチーム香山ま香山幸雄選手がですね 普段はJSBとか世界スーパーバイク選手権とかに出ている香山選手が テイスト部ブに初参戦そして持ち込んできたマシンがこの鈴木の刀このマシンの詳細はちょっと後でお送りしますが ちょっと見るとこれは結構スペいでくださいあのちょっとねどんな仕様で来てるのかっていうのはこれまあハーキュリーズなんでもうほとんどオープンレギュレーションですねただ鉄パイプフレームだけやってほしいなと思ったちゃんと鉄パイプフレーム組んできましてねらこれどこで作ってるんですかこれはうちのチームかが山といってレースやってるチーム持ってるんですけどそこでうちのメカニックが設計もしてくれて うちのメカニックま野口っていうスタッフがあの溶接やら全部手作りで作ってくれて溶接やら全部あの今このやってるメカニックさんはい今あの今回スタッフで来てくれてるこのメンバーが一個一個溶接してなのでベースを説明するとちゃんと刀のフレームなんですこのヘッドバイブにはちゃんと刀のナンバーもフレームナンバーも残ってますマジっす すごいですねだけどやっぱりその大排気量のエンジン積んでやりたいなってことだったんで改造しないとダメなんでこの辺まではほとほぼ畑のレイアウトですだけどやっぱ合成足りないんでパイプの太さを変えてヘッドパイプはちゃんとフレーム番号を残して 車検も取りたいなぐらいなことナンバーはちゃんとあるんですよいいないいなこれな簡単のフレレイアウトでやれる範囲の今風のバイクだから<笑> <この刀のフレイ>、j ェスに近いジオメトリ作ってってえっとお願いしたんだけど俺がさできるわけないんですよなるほどどこができないやっぱりまずこのエンジン積むには<笑> あの、刀のノーマルエンジンとクランクシャフトとこのドライブシャフトの位置とかが全然違うからクランク位置を合わせたいならドライブシャフト変なとこ行っちゃうしドライバー合わせとクランク位置がやったら高くなっちゃうしそれから積む位置とかでどうしてもあんなバカでかい1 1 0 0だけあれとはあの難しかったみたいですねフレームのレイアウトだけはなるべく今風の角度になるようには 彼してくれたんですけどこれ多分2 0 0 5年ぐらいのあの一個前の j z x r のエンジンをつねぎましたライバルたちはみんな早いもう筑波の主たちなんでやっぱり空冷だとちょっと厳しいなってことだったんで僕がずっとレースで使ってた j z x r そこに関してはもう何十年の僕は開発にも関わって 全部もう全部してるんで自分の愛するエンジンを積みたいとであの中身もフルファねファクトリーのエンジンにしよう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絶対フレームが持たないなと思ったんでエンジンの中身は触れるところは触ってえっと距離も持つように割と距離も持つようにいわゆる吸排気はちゃんとやってますけどエンジン例えば中身に関してはカリカリではないですねタウンも出てるん 하야부사 X1 시속 300km의 장벽을 깨버린 하야부사 요시무라에서 손댄 한정판이 바로 하야부사 X1입니다. 그중 2001년식 부사를 바탕으로 요시무라에서 헤드포팅, 압축비 향상 등의 작업으로 엔진부분은 요시무라에서 재제조업을 하여 새로운 시리얼 넘버가 부여되었습니다. 기존의 부사와 큰 차이를 갖는 독특한 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순정으로 하향등 hid를 채용하고 있으며 연료탱크는 24리터의 풀 알루미늄 연료탱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료탱크의 겉모습은 네구레이스에 출전하는 연료탱크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기능 또한 하는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외견상으로는 굉장한 포스를 자랑합니다 하야부사 X1E 모델 또한 강당한 경량화를 거쳐 190kg대의 무게를 자랑하며 최고 출력 또한 156마력에서 190마력으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2001년식 모델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모델 기준으로 보았을때는 굉장한 향상으로 보여졌습니다 당시 100여대 한정생산 2600여만원 을 호가하는 가격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물론 요시무라 컴플릿 바이크 중에서 생산대수가 가장 많은 판매가격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대부분의 생산은 일본 내수로 판매되었으나 개인에게 판매한 후 해외로 다시 되팔려 나갔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많은 생산 대수로 때문인지 다른 요시무라 컴플릿 바이크에 비해서는 비교적 순정 모습에 그나마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토네이도 S1 2001년식 g s x r 천을 베이스로 한 바이크입니다. 50여 대 한정 생산해서 대당 3,800여 만 원에 판매가 되었던 바이크이고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요시무라에서 손댄 바이크들은 하나같이 오일팬 용량을 순정 대비 300cc 증가한 점, 그리고 레이스 전용의 풀 알루미늄 연료 탱크를 장착했는 부분, 이게 전체적인 요시무라 컴플릿 바이크의 공통점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오일의 컨디션이 중요하다 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일 량이 많을수록 오일의 변질이 더뎌지기 때문에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야부사 X1까지만 해도 겉모습은 그 멋지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스펙은 화려하지만 디자인이... 아... 이게 참... 미안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다음을 알아보죠 M45R 이 모델은 2003년식 DRG-400S를 바탕으로 한 바이크입니다.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정 약 40마력에서 50마력을 상회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주문 생산 방식으로총 13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스펙별 가격이 상이하게 책정되었는데요. 가장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에서 총 3단계의 모델이 나뉘는데 최고 등급은 약대당 2천여만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적용되는 옵션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다 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뒤 쇼바 프론트 쇼바도 올린즈가 들어가니 각종 전용 파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양산형 파츠가 아닌 한정 생산된 수작업에 가까운 파츠들이 전용 파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토네이도 3-050라 통상 050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2004년식 알천을 바탕으로 한 바이크입니다. 오직 5 대만 한정 생산되었으며 대당 8천만 원을 호가했었습니다. 뇌피셜에 의하면 2001년식부터 2004년식까지는 엔진은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키텍처가 거의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네이도 S1에서 써먹던 기술들을 바탕으로 보다 더 하드코어하게 엔진을 마기조에 가깝게 복아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스펙을 보니까 토네이도 S1과는 엔진 압축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진 내부도 좀더 많이 덜덜 복가났다는 말이 되겠죠? 출력에서는 오마력의 향상이 있겠지만 레이스에서는 최고 출력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 특성이 다소 변화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코네이도 S1 보다는 마흔 외관 디자인이전 역시 하, 제가 8천만 원이 있었다면 외형보고는 구매하지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차라리 요시무라 내구 전용 FRP가 아, 이분계 개인 취향이니까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제작한 전용 스윙암, 전용 너플러, 그리고 본격적인 레이스 사양인 만큼 타코메타도 레이스 전용에 랩타임 기능이 포함된 레이스 전용으로 사용되는 장비들로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문, 그리고 이 차량을 마지막으로 요시무라에서는 더 이상 컴플릿 바이크를 내어 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